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스렌지에 파란 불이 활활 타는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며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재수 대통한 꿈 가지를 속옷이나 앞치마에 담는 꿈 직원 노래 끝에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 푸짐한 부와 식복이 들어온다. 간호사로부터 약을 받는 꿈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예쁜 선물을 받는다. 행제 재물, 돈, 선물, 계약 등이 있다. 갈대밭 속에 금덩어리가 반짝거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행제 재복, 병사 발명, 발굴 등이 있다. 감꽃이 곱게 피어 있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인기가 있는 문예 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된다. 명예, 재물, 돈, 행재. 행운, 사랑 등이 있다. 감방 안에 금은 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해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에서 동물이 줄줄 새어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행제, 식복, 물품, 볶음 등이 있다. 감자가 쌓인 덤이 위에 앉아있는 꿈. 신이 주신 선물로 금시 발복하여 큰 부자가 된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선물, 식복, 승진, 당선 명예 등의 길조이다. 강물 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건져낸 꿈 돈과 재물이 생기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게 될진조 뜻밖의 행재를 하게 될 길몽 강이나 바다에서 잡으려고 하던 물고기가 자기에게 뛰어오르는 꿈 예상하지 못했던 행재할 일이 생기거나 사람을 구할 일이 생겨 명예를 얻게 됩니다. 개미가 사람의 정강이를 물어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게 된다. 행제소가 있다. 갯벌에서 개를 많이 잡는 꿈. 생산, 제조업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상장회사로 등극한다.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행재 재물 등의 길조이다. 걸음으로 쓰이는 오중통을 메고 집으로 들어온 꿈. 재물에 관련되어 행재가 있을 것으로 적금을 타거나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옴. 거북이가 화장실 욕조 안에 들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거위가 마당에 똥을 싸 수북하게 보이는 꿈. 복식과 재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지천이다. 행재 돈, 식복, 기쁨, 오복 등이 절로 굴러들어온다.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 건물 안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소나기가 자신에게 쏟아져 젖는 꿈은 뜻밖의 행운을 얻게 될 징조이다. 소나기를 만나는 구문 대개 의외의 재물 획득 귀인과의 우연한 만남 행재수 등을 나타낸다 건물 옥상에 맑은 물이 고여 있는 꿈 재수가 대통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사업성과 행운 등이 있다 검지 손가락에 피가 나는 꿈 새로운 문예 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두뇌 개발 행재 재물 돈 저술 창의성 발휘 등이 있다 겨울에 벚꽃이 피는 꿈 푼돈 정도의 돈을 행재하게 된다.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격리가 돈 뭉치를 주는 꿈.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긴다. 행재 물품, 선물, 일거리 등이 생긴다. 고등어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재 선물, 식품, 제복 등이 생긴다. 골목계란으로 송아지만 한 돼지가 들어오는 꿈. 오래간만에 때 돈이 들어온다. 재물과 물품이 생기거나 횡재수가 있다 공중에서 우박처럼 동전이 떨어지는 꿈 횡재나 행운이 찾아오게 됨.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 임신, 횡재, 물품, 식복 등의 기운이다관 속의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흐르는 꿈관 속의 시체에서 썩은 물이 흐르는 꿈을 꾸게 되면 횡재수가 있거나 큰 복을 맞게 될 대길몽이다 관과 송장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얻어 장안의 부자가 된다. 행제, 거금, 대수대통 등의 기룐이다. 관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행제, 기륜이 있다. 광어가 물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피하고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그릇 속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파티, 행제,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항아리 안에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식복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를 먹는 꿈. 구더기는 재물, 행제, 먹거리, 돈의 상징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은 행제를 하게 되거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구더기가 많이 있을수록 재물이나 행운이 커지게 된다. 국가원수나 지도자와 압수를 하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협조와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다. 신의 도움으로 행지수가 있어 엄청난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합의, 체결, 계약, 지원, 약속, 협조, 승진,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성공 등이 있다. 본인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재 재물, 돈이 들어온다. 굴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꿈. 생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버는 등 재물, 경사, 행재 등이 있음. 굴속에서 불을 뿜어내는 꿈. 생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재물, 행재 경사 등 행운이 온다. 그릇 안에 피가 가득한 꿈. 은행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겨 사업에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행재 재물이 생긴다.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꿈. 뜻밖의 행재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매사가 원하는 대로 풀림. 금, 은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 금, 은이 도금된 시계를 빌리거나 나누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도금된 시계를 빌려 차면 뜻밖의 행재수가 있거나, 복권에 당첨될 길몽이다. 금덩어리를 등에 메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풍년이 들게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횡재가 있다. 금반지를 줍는 꿈. 횡재수가 있음. 금은 보아를 안몰래 훔치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임신, 행제, 소유 등이 있다. 금이 코에서 나오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광급공사 하도급공사 주문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행제 등의 길조이다. 길가에 커다란 바위가 욱뚝서 있는 꿈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는다. 행제, 재물, 물품 등이 생긴다. 길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뜻밖의 행재수로 빼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 돈, 식복, 행재 등이 있다. 길을 걸어가다 통을 밟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재수로 인하여 돈이 들어온다. 공돈이 생겨 여행을 간다. 길을 걸어가다 토마토를 줍는 꿈. 뜻밖의 행재를 하여 호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얻는 돈속에 놀이, 꽃이 붉게 핀다.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돼지를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에 귀신이 도와 떼돈을 만지게 된다. 짭짤한 행제수가 있다. 깊은 산속에서 귀한 물건을 죽는 꿈. 행제수와 돈이 생긴다. 물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운이 온다. 가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혼쌍 문제가 들어온다. 친구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소식, 행재 재물, 돈, 물품 등의 대단히 좋은 길조이다. 낙가를 타고 가다가 샘물을 발견하는 꿈. 뜻밖의 천우신조로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일이 잘 풀린다. 달콤한 행제수가 있다. 낚시를 할 때의 수많은 복어대를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어 뜻하지 않던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행제수가 생겨 재물을 쌓게 됩니다. 노인으로부터 돼지 새끼를 받는 꿈. 재물과 선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목돈, 행운의 손길 등이 있다. 논에서 추수를 하는 꿈. 금전적으로 이득이나 재산 상속으로 행제를 하는 꿈. 농부가 쌀 가마니를 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이 경제적으로 풍요해지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재 행운, 물품, 식품, 식복 등이 있다. 높은 곳에 매화가 곱게 피어있는 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 취득, 성공, 승리, 취직 등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 명예, 행재 재물, 돈 등이 있다. 뇌고치가 방안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년이 들게 된다. 식복 행제, 경사, 잔치 등의 기운이다뇌의 껍질 속에서 금반지가 나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식복 등의 행운이 온다. 늑대가 여우굴로 들어가 묵은 여우를 잡아 물고 나오는 꿈. 밀린 외상값을 받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소가 있다. 다람쥐가 땅콩밭을 발견하는 꿈. 사업가는 국내 시장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게 된다. 발궁.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이 있다. 대추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수입, 일거리, 책임 등이 있다. 행제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